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뭘 할까요? 호비 땅인, 호빗당인, 호비 땅인을 어, 천 원에 가격이 싸서 이런 거를 천 원, 한 포트에 천 원씩 주고 다섯 개를 샀어요. 여기다가 합식해 볼라고요. 이 화분은 먼저 다른 거 심어져 있었던 건데 그대로 뽑아낸 거가 개발이가 심어져 있었는데 화분 작년 겨울에 새읍 넣었던 거라서, 그냥 여기에다가 이 흙으로 묻어주려고요. 이건 좀 화분이 커야 돼. 두두두두두두 허드레허 두 아니라 비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는 내일 정도 비가 온다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 집에 있는데 베란다에서 올해 오래... 저건 끝난 줄 알았어요? 분갈이가 <웃음> 끝난 줄 알았더니 이놈의 코비드가 사람을 집에 가두는 바람에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일 비가 올라고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옥상에 단도리는 신랑이 다 잘해 놓고 왔다는데 안 나가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화분들 때문에. 호빗을 이게 겨울에 제가 하나 사서 심었는데 왜, 의외로 이게 겨울에 추운걸 그때 알았답니다. 그냥 똑같이 뭐 금자염, 금이나 미니염자나 금자염? 아니 염자금? <웃음> 말도 막 뒤집어서 미니염자나 다잘 있었는데 얘만 얼어서 죽었어요. 음, 추위에 약하다는 걸 세상 알았답니다. 다섯 개다하면 너무 클것 같은데 외목대로 키우기 참 좋은 애들이죠. 벌써 목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요거 이제 잘 키우면 이런게 외목대가 되는건데 요런걸 하나 따로 심어나보고 요런걸 4개를 합시켜야 될것같아요 보자 하나 남은거 응, 저것만 유난히 애목대로잘 컸네 하나이가 엄청 이쁘게 수영 잡기 예쁘게 그죠 예쁘게 커 있네 저거 따로 하나 심어야 되겠다 외목대로 키우면서 풍성하게 뭐든지 풍성해야 돼뭐 언제 봄이 오나 봄이 오나 하고 난리쳤던 것 같은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사월이 가고 5월이 오다니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수 있을까요? 나이대로 세월이 간다는데 50대는 50kg 60대는 60kg 그러니 93세인 우리 엄마는 얼마나 세월이 빠를까요? 세월이 빠른 것도 별로 느끼지도 못하시는 것 같고 응 이제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 징그럽게 시간도 안간다 오히려 이제 그 정도 되시면 시간도 안간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재밌겠어요 내 발로 뛰어다니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수, 쓰다도 떨고 했을 때가 사는 재미지 그냥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오래 계시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가지 마라고 붙들은 우리 자식들의 욕심이겠죠, 그죠? 살아볼수록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엄마 나이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 했는데 엄마 나이에도 생각은 똑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만 먹고 겉모습만 변해갈 뿐이지 마음은 청춘이라는거 진짜 살면서 절, 절절하게 느껴가고 있는거 같아요 마음은 청춘 그러나 몸이 안 따라주는거지 그러니 서글퍼질거 같아요 나이가 먹는다는게 좋은것도 있지만 서글픔도 어 저거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혼자 하기에 버거워지고 이러면 터불프질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러는데 벌써부터 저도 벌써부터 혼자 불끈불끈 들던 걸못 들고 남편 도움 없이는 못 하는 것들이 생기고 하다못해 병뚜껑 하나도 따는 게 힘들어요. 아우 무슨 일부러 못 따는 게 아니라 안 따져요, 네. <웃음> 아무리 벌려도, 어쩔 때는 막, 혼자 딸라다가짜증나고 정말, 이, 이, 이루, 이루 깨물고 따, 그걸 딸라다가 혼난 적도 있어요. 아이고, 어쩜. 그렇게 힘들, 힘도 사라지는지. 근데 이제, 이것도, 다육이도, 내가, 내가, 자신들이 살면서 힘에 붙이면은, 이것도 버겁겠죠 지금도 혼자는 버거워요 이거 다 들어다주고 옮겨주고 또 무거운거 이쪽으로 저쪽으로 갖다주고 하니까지 남편이 도와주니까 취미생활인데 내 취미생활인데 안 도와주면 못하니까 그래서 혼자,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짝꿍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나이 먹도록 <목 Junior>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목 <mit> <목 <데리고> 이 나이 되어서 사랑, 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고 응, 응, 응, 응, 응, 고 응, 응, 던그 응, 응, 로 그래도 가사를 끝까지 안 높으니까 지멋대로 마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 날 흘리던 눈물가물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땅인 네개 합식 마쳤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세요.